뭐라고? 한발 쳐서 진 누르듯이 상대방 턱주안에 얼굴 맨상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야 굉장히 아파 죽는 거지 아니 너 진짜 안아오고아 진짜 안아오고 오금지를 통해서 아니 <웃음> <해서> 오금지를 <웃음> 아, <이> 영상도 찍어 야되는데 그러다. 알겠습니까? 결레 듣게 핸패의 책장입니다. 지금 배워 보실 동작은 <분석은>? 분명히 <웃음> 객견 가장 대표적인는 동작이죠. 아. 그냥 <웃음> <웃음> 여기 그대로 중심 앞쪽으로 보내 주면서 <웃음> 가는 거죠.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? DK 파이터의 무거운 짐을 진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? 멀리서 살, 살, 살, 살. 아.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? 하면 가수 있을까?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, 불가능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저... 우린... 나온다, 나온다!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, 불가능 니그와아나진짜 <웃음> <웃음> 나는 영상 이쪽 하면 될것 같지 아 진짜 나잘될것 같아 그치 와쩐다 진짜 아니 맞아 나좀잘될것 같지 그니까 <웃음> 괜찮지? 어, 이게 약간 약간 좀 재밌는. 그다가 나중에 이제 한명 만나서 엄청 또 올려 주면은 사전 재밌기도 하고 이런 것 정말 다그지 괜찮다. 약간 이런 느낌. 컨셉 오케이. 됐다. 끝. 아, 이게 진짜. 베다